제목 자동차에 혼자 남았어요. 이번 영상은 꼬마새 안중교육에 나오는 동화책을 더빙을 해봤어요. 동화를 듣고 자동차를 탔던 경험을 떠올리며 차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잘 혼자 남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. 잠에서 깬 세빈이는 깜짝 놀랐어요. 차 안에 혼자 남겨졌거든요. 헉, 모두 어디에 간 거지? 세빈이는 창문을 쿵쿵 두드리며 소리쳤어요. <웃음> 저 여기 있어요. 차문좀 열어주세요. 피지피지 자꾸만 땀 흘려요. 안전띠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. 그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연습한 것이 생각났어요. 세빈아 차 안에 운전했을 때꼭 기억하자.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한 것을 떠올렸어요. 안전띠에 있는 빨간색을 힘껏 눌렀어요. 세빈이 몸에서 안전띠가 풀렸어요. 세빈이는 운전자 자리로 가서 엉덩이로 경적을 눌렀어요. 경적을 듣고 어른들께 쳐줬어요. 차 안에 누가 갇혔나봐요! <놀람> <놀람> 어서 구해야 해요! 사람들의 소리에 가족들로 달려왔어요. <놀람> 차 안에 혼자 있었구나 많이 놀리지 세빈아! 엄마는 세빈을꼭 안아주며 말했어요. 앞으로는 차에서 내릴 때 엄마 아빠가 꼭 뒤를 확인할게 안전하게 행동한 우리 세빈이 최고다 최고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차에 혼자 남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한번더차를탈때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안전벨트의 빨간 버튼을 눌러 푼다 네, 자동차 경적 소리를 손이나 엉덩이로 힘껏 누른다. 이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. 저 아니 아니와 기억하기로 약속해요. 약속.